여기 는 라운지, 예요 라운지. Hello, welcome. 라운지, 형이, 형이 왜? 이왜좋아하알지어요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이제 비행기를기네기 여기. <웃음> 여여행 <웃음> 여기. 여여행여여 여기. 여기. 여여여여 언디로 가죠? 태국을 야. 저희 지금 어디 가죠? 어, 저희 집에요 어. <웃음> 태국이 언제부터 집이었나요? 어, 태국에 음. 집을 하나 짓고 살고 싶어요 태국 처음 가보신다면서요? 네 처음 가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 하이, 하이파이 하이. 하이. 패션인데 설명해주세요 오늘의 어, 패션은요 아, 저희 팀복입니다 푸드티 아 아주 편하게 왜냐면 6시간 동안 이 네. 많이 할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편안한 느낌으로 왔습니다. 네, 매트를 메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케이콘 무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 커버의 무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더 어, 멋있고 저희만의 색깔로 표현을 하면은. 만족하실 그런 멋진 기대를 <목소리도> 저희가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안전 영상 같은 거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두 번째. 어드레스 무드. 좌석 밑 비상구가 굉장히. 기네식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기대하까냐태국 처음 가보는데 어, 기네식이 어떤 걸 기대가 됩니다. 이어오는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시킬 거든요 지금. 어떻게 단지. 나왔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나왔어. 세이크.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이제 나왔습니다. 아, 내 거야.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맛있어 <웃음> <웃음> 엄청 잘 먹었네요 형 배가 엄청 뛰어나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yeah. 고기? Yeah. 맛있게 먹어요 yeah. <웃음> 먹스어먹어먹귀이 귀요미네. 안녕. 응. 근데 좀 많이 나아졌네. 먹어형렬아강 아, 강철비. 스테러리. 안녕히 계세요. 앉으세요, 형. 어? 앉아요. 어, 좀 이따 려 어, 자는 거야 보는 거야 응. 자는 거냐 보는 거냐고 둘다뭐 어, 맛있어 코코네 재밌어? 귀요이 제2병이네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필요하신 건 없어요 아, 예. 좋아하고 있어요 저 편안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멤버들 이뭐 뭐하나 다 보러 왔어요 파이 씨 그렇게 반가워 내가? 너가 찾아왔어 <웃음> 내가 그렇게 반감냐고 딱 식사도 잘 하셨네요 발사믹 소스도 잘 쏟아지죠? 맛있었습니다 안녕 안녕 왜밥안 먹어? 먹었는데? 어 이미 다 먹었지 역시 케빈은 본 요리도 못 먹고 자고 있어 역시 내가 샐러드 좋아할 줄 알았어 온밤 케빈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야 음! 맛있지? 음! 맛있네! 저는 이제 자 그럼 잠시 후에 이리와 착륙을 했는데 밖에 보면은 응. 비가 엄청 쏟아져요 태국은 비가 많이 와요 예스 yes. 아니, 우리가 오자마자 비가 오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엄청 많아. 이 나한테 비 오지 않지? 에릭! 안녕하세요. 공항 차를 타면서 이동 중입니다. 이런 거 처음 타봐요. 저기 상현이 형! Uh -huh. 상현이 형! <laughs> 이러고 그냥 집까지 갔으면 좋겠잖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비랑 저랑 또 룸메가 됐어요 아 진짜 이거 망고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킨 이유가 망고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진짜 그래서 망고 먹방을 하기 위해서 와 진짜 태국 망고가 진짜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엄청 말랑말랑하고 먹기도 편하고 음 지금 시간이 새벽 한 1시 반인데 네 지금 또 저희가 맛있는 걸 시켰습니다. 뭐 시켰죠? 그, 햄버거! 햄버거! 페타이랑 볶음밥! 생각보다 네. 양이 많았으면 음. 좋겠습니다. 마지막 반반 하자. 아야 이거 딱딱해서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갈비라고, 매, 망고의 갈비 부분이죠.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음. 아, 그냥. 없네. 뭐? 오! 이제 망고 먹방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 바이! 오늘 제가 챙겨온 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담요. 저는 이제 담요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인서트 찍으실게요. 네, 찍어주세요. 댄댄댄춤 <웃음> <웃음> 춰봐.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귀신 같은데? 어! <웃음> <웃음> 귀신같은데? <같다. 웃음> 큰일 났다. <웃음> 무서워. 큰일 났다. 헬 e l l o Good. What are you doing? Good. 잖아 o d Good. Good. Good. g o 게 d g 이 o d g 이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고 o d Good. Good. Good. 보고 o d Good. g o 그 d Good. g o 게 d Good. g 짱 귀엽죠. 그래서 저도 샀어요. 더큰게 있는데. 날다렵지. <웃음> 하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해외콘을 찍어봤는데 지금 너무, 너무 좋다 네. 사바디캅 봄라쿤 봄라쿤 사바디캅 봄라쿤 제가 태국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시오. 오고 싶어했던 나라인데 처음 와서 너무 기쁘지만 아직 많이 못 돌아다녀 봤어요 밖에 밖에 많이 못 나가서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리컵 코콘캅, 공략쿤나컵어 먹어봐. 아까 뭐. 와 싸우기. 렛츠. 얘가야 돼. 있었어요? 지금 신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드디어 케이크가 왔는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어요또할인더얼마나또 또 무대를 <목소리> 뒤집어놓을지 <뒤져오는지>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무 기대하겠습니다. 하 오늘 보여줘라. 하나야, 보여줘라. 더 열정. 이 이름이 왜 할인인지 보여줘. <목소리> 많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문화도 다른 팬분들께 알릴 수 있고 해외 팬분들의 문화도 저희가 활수 있고 아주 좋은 국가인 니다네이동하겠니다 yeah. 저희가 KCON 태국 어, 오프닝 무대를 영광스럽게 맡게 되어서 너무 지금 설레는데요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저희 팬분들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정말 무대에 푹 음. 쉬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와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어, 열정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다 짱입니다! <목소리도> 여기서나오줄 알고 아왜 뭐, 이렇게 뻗으면 줄였거든요? 근데 진짜 형님들께서 육성으로 뽑는 그 형성표였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예 yeah, 저희는 지금 저희 오프닝 무대를 정말 깔끔하게 하얗게 붙여왔어요 끝! <웃음> 이즈의 아기이기